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르겠다 네. 자 1라운드 끝 1라운드에서는 일단 무맥 14점 일단 2라운드 랜덤이네 게이지모드 no. 오, 오개 빨라. 오, 개 빨라. 어떨 때는 저가더 중요하고, 그렇지? 2라운드 1641점. 일단 한라운드 그래. 3. 타이밍 모드. 라 타이밍 모드. 2라운라 패스. n o 오스스 와. o 오. 어, 아, 와! 아하 오케이, 잠깐만. 두개더넣었는 오! 하나, 하나! <목소리> 오! 그래요그래요 그래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라운드 없고. <목소리> 오! 오! 대박! 야, 이거 어려운 건데, 이거 했어. 연속 일곱 글 넣기 2646야 이거 제일 깨기 어려운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컨트롤모드 야 이거 순서가 좀 어려워 하는 거자 파이브입니다 파이브 오. 오!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마지막 마지막 나 마지막 드 모드? 라운드 네, 6 음, 아, 10일 정확기 어. 만들어야, 만들어야 그래. 되네. 됐잖아, 아, 아니야? 이 아, 점 어. 3점. 3점. 3점. 3점. 3점. 오점점 아. 점 3점. 3점. 8점 맞춰야 돼. 이점이점 어, 이야! 어, 아, 안 돼, 안 돼. 처음부터야, 아예? 어, 아, 무려! 아, 아, 이건 개선이 안, 안 돼요, 개선이 안 되니까. 아. 나도 나도 언제 아, 할같 뭐. 하나뮬드 오! 큰다 <웃음> <웃음> 일단은 p r e t t 가되 r 그렇죠. 그거정지다 그게 문제야 나는 이게 이거 어렵고 타이밍 나이 망했잖아 더페스 아, 이... 어? 어어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왔다 왔다 왔다 어어? 마지막 하나! 이야아 통수로 끝낼어 <목소리> 자, 어 이거, 이거. 이거 그래. 여닫을 여닫을. 그래. 따라, 아, 이거 박진데? n nope. <웃음> <나이스. 웃음> 맞다. 마지막. 어, 어 됐다. 이정다어어안 되겠길래. 박공이 잘했다 부영아. 여기가 이제 승부가 걸리겠다. 여기서 잘하면 몰라요. 모른다. 이2점 차이 이거 넘겨야지 1등이에요 와 이겼다 준수 이겼다 준수 이겼다 아이씨. <웃음> 아이씨. 오, 22점 차이 22점 차이 현찬 상당히 이위 모든 마지막에 놀래 졌네.